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 아참! 알람설정까지 누르는거? 잊지마세요! 뀨! 뀨! 뀨! 뀨! 뀨! 야! 자기 공 품고 있는거 여기도 공있고 저기도 공있어 지 색깔이랑 지몸 지 색깔이랑 똑같은 공 여기다가 품고 누워있는 보여줄게. 그런데 말입니다 야, 어떻게 잘수 있어! Action. <웃음> 짐 흘렸네. 아, 돌아와 야! 다투야! 엄마, 넌, 나 너무, 너무, 아파 다투야. 아, 다투야, 엄마, 너무, 아 이거 참, 못득한 얘기구만. 내가 타투가 자기 공을 뺏으려고 하는 줄 알고 화를 낸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알겠지? 타투야 <웃음> 아, 아, 아야 아, 아, 내 머리. 야, 너, 씨, 너 사람 머리를 잘못 쓰려나 미안하고 사과먼저 내야될거 아니야. 아니, 야 이거 씨 머리 이거 심은 건데. 씨. 너랑 안 놀아. 너도 안 놀아. 너네 둘다 나랑 절교해. 나 이제 너네, 너네들 절교할 거야 너네 너랑 앞으로 잘. 아니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말고. 머리카락을 밟아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땡겨졌다고 바보 봤어? 타투하다한테 화내는 거 방금 너무 상처였어 얼마나 멋지했는줄 알아? 진짜 타투가 나한테 왕 이러는 거 맞아 나 멋지하다 너 이런 느낌이었다고